안녕하세요 글리쌤입니다 자, 지금 한없이 정체되고 나를 방치하고 있지 않은지 의구심이 든다면 자, 이 이야기를 끝까지 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약속을 하고 지키면서 살아가요 자, 사회구성원으로 살고 있다면 당연한 일이에요 자, 학창시절 학교에 다니면서 과제를 정해진 기간까지 완료했고 회사에서 정해준 시간까지 아, 출근을 합니다 급하고 밀린 일이 있다면 야근을 하면서까지 업무를 완수하죠 거래처와의 미팅 약속을 지켜야 하고 신상품 출시 계획을 월요일 회의 때 발표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직장 상사가 정해준 마감 기한까지 기획서를 제출하죠. 자 이렇게 학교, 회사, 사회에서 정해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책임감 없는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강제적인 규율이 있을 때는 어떻게든 자, 싫든 좋든 따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자 사업도, 연애도, 경제생활도 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인생 전체로 봤을 때자 이러한 강제적인 규율이 느슨해지는 때가 옵니다. 취업을 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기간, 자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로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자, 자영업자가 자 폐업에 내몰리게 된 경우, 자더 일하고 싶지만 책상을 반납하고 퇴직을 하게 된 경우, 자 이때 자신을 통제하는 강제적인 규율이 없기 때문에 자 모든 건 철저하게 자기관리 자 자기 관리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잠을 자도 새벽 내내 게임을 해도 자 살을 빼고 싶은데 순간의 달콤함을 못 이기고 폭식에 취해도 아무도 나를 제거하지 않는 이 상황 자 이럴 때내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서서히 망각하게 됩니다. 100% 내 의지와 책임감으로 나를 만들어 보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해내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아서 나뒹구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자 규칙이 짜여진 상태에서 자 타의에 의한 책임감이 아니라 무규칙 상태에서의 책임감이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유예요. 돈을 벌고 싶으면 돈 버는 일을 해야 돼요. 가난해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 버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려하지 않으면서 낙담만 하는 오류에 빠지고 있어요. 돈 버는 일을 시도했을 때 실패했다면 낙담해도 되겠지만 자, 생각만 한 후에 실행을 하지 않은 채 한탄만 하는 습관은 그대로 쌓여가지고 성격이 됩니다. 자 나보다 못한 사람, 힘든 사람 영상만 찾아본다고 자 위안 삼는다고 내 인생이 나아집니까? 자 영상 보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쌀이 생겼습니까? 자 쌀을 벌어낸 생각과 행동을 뾰족하게 하지 않았는데 생기겠습니까? 성공신화를 이룬 사람 영상만 본다고 또내 인생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저 참고만 할 뿐이에요. 우선 남의 인생을 가져오려 하지 말고 철저하게 내 인생에 적용할 거리를 찾는 겁니다. 집에 먹을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백수가 됩니다. 자, 지금 당장 라면, 빵, 먹을 게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런데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면 백수가 되지 않습니다. 알바를 띄워서라도 내 배를 채우게 되니까요. 자, 버는 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인 거죠. 인생을 방치하지 않는 책임감이 나를 보호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좋은 일만 일어나길 바라는 긍정은 자 요행을 바라는 것과 같아요 지금 현재 자신의 상황이 내탓이나 인정하는 순간 자 책임 100%가 됩니다 책임감 100%라는 부담감을 느끼기 싫어 가지고 자 도망만 치면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내 책임감을 스스로 짊어질 줄 모르면 평생 남의 책임까지 떠받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무규칙 상태에서의 책임감을 지켜낼 때자 무서운 것이 없어지고 자 후회도 덜하고 모든 걸 받아들이게 돼요 자 나를 방치하고 있지 않은지 내 책임감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길 자, 바라겠습니다